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아주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 어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어플의 이름은 인포카라고 하는 어플인데요. 실행해 볼게요. 네. 저는 자동 실행 설정을 해놔서 어플이 실행되면 대시보드가 바로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가 뭐냐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엑셀 상태, 냉각수 온도 그 다음 에 배터리의 양을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RPM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제 차량에 RPM은 이제 좌측에 이런 식으로 RPM 게이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속도 게이지가 있죠. 이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어, 지난 RPM의 어떤 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별로 이렇게 RPM을 측정할 수 있는, 어, 이런 기능이 어플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도 볼게요. 다음 페이지 정도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 지금 좌측 상단에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2011년식 연비인데요. 등급이 좀 낮아서 그런지 연비 표시가 안 되는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플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사용 유류비가 나오고요. 현재 리터당 얼마씩 되는지를 여기다가 설정을 해놓으면 어, 운행을 했을 때몇 킬로를 운행했던 그 시간과 거리 대비해서 현재 어느 정도 유류를 얼마 정도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주 있고요 연료 시스템 상태 오프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동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순간연료 소모량도 밑에 나와요 악셀을 밟을 때얼마큼 연료가 소비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은 어, 토탈 연비죠 좌측 거는 순간연비인데 오른쪽은 그 주행을 시작하고부터 끝날 때까지 총연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여연료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제 차는 사용유류비 보고 아실 수도 있겠지만 LPG 차량이라서저게잘 동작은 안 되더라고요. 가솔린이나 디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기능이 있네요. 이게 뒤집어 놓으면 허드 기능도 될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진 않습니다. 어, 왼쪽에 콤파스가 있죠. 지금 어느 방향,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보이고, 오른쪽인 시계, 아, 밑에는 k 로미터가 나오겠죠. 속도가 나오고, 그 다음 RPM 나오고, 총 주행거래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메인 메뉴를 한번 가볼게요. 자, 메인 메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 차량을 제 차량 번호까지 이렇게 등록을 해놨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대시보드 메뉴를 누르면 방금 소개해 드린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진단 한번 눌러 볼게요 차량 진단을 누르면 네 이렇게 어, 디테일하게 차량에 어,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데 한번 시동이 안 걸렸는데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오, 시동이 안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차량의 진단을 어, 진행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나? 맹각수 온도, 흙기 압력, 흡기 온도, 뭐 고장코드 없어요. 대기압, 공기유압, 배터리정보, 현재 배터리정보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연료분사, 변속기 뭐 이런 글씨들이 녹색으로 나와있는 거 보니까 전혀 문제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넘어가 보면요. 흡기 온도 상태, 엔진 부하, 공기 유량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차량 진단에서 가장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이맨 앞에 이쪽에 고장 코드 개수만 확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카센터에 가면 이제 카센터 직원분들이, 엔지니어분들이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점검하는 게 OBD 단자에 장비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하죠. 어, 자동차에 컴퓨터 제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에러 코드가 뜨면 이쪽에 어, 코드가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어디가 문제가 현재 있는지 볼수 있는 거죠. 카센터 가기 전에는 몰랐던 차량의 고장 상태를 이제 집에서도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이렇게 체크가 가능한 거는 정말 좋은 어플인 것 같아요. 세번째는 운전 습관이 있어요. 음... <웃음> 이제 저의 운전 습관이 노출되는 순간입니다. 어땠을까요? 어, 빨간색이 뜬거 보니까 그렇게 <웃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 그래도 등급은 다이아몬드네요. 2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어떤 통계 그래프입니다. 뭐, 과속은 안 하고요. 100%입니다. 급회전 살짝 하는 것 같고, 급감속을 좀 했나 보네요. 급가속은 없었고요. 이제 이렇게 제 운전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나의 상태를 한번 <웃음> 파악할 수 있는 아, 운행 기록도 있습니다. 이 지금 제 스마트폰은 개통이 되지 않은 스마트폰, 안 쓰는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운행 기록을 하면 어딜 왔다 갔다 했는지 까지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어, 하나의 어플에서 정말 많은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주행 기록이 있는데 아, 아까는 아 어떤 어, 지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면 지금 이거는 텍스트로 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현재 어,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주행거리는 164km를 제가 주행을 했네요 연비는 14.82km가 나왔습니다 어제 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 차라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연비가 엄청 잘 나오죠 오늘이 18일 그렇죠 제가 오늘 새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운행한 기록은 5 3분을 운전을 했고 35km를 해서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3 6 1 k m 연비를 기록하고 2.6L의 연비를 사용해서 유류비 2200원 정도 나왔네요 야. 그래서 점수까지 이렇게 나와주는 주행 기록 정보가 있습니다. 어, 소개하느라고 봤지, 저도 이렇게 잘보지는 않아요. 네, 뭐, 차량 관리가 있네요. 음, 차량 관리 부분에서는, 어, 오일, 오일류가 나오고요. 현재 내가 언제 갈았고, 언제 더 갈아야 되는지 이렇게도 이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이제 타이어에 관련된 부분, 브레이크 라이닝, 타이어, 교체 시기를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차량 관리까지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배터리는 언제 가야 하는지, 기타에는 에어컨 필터, 냉각수, 에어컨, 가스, 등류, 에어클리너 필터 교환 주기를 내가 세팅해 놓은 값에 어, 체크를 해서 차량 관리를 할수 있는 기능까지 어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하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역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주차를 이 기능을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기능도 있네요. 거치대 때문에 화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체 블랙박스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설정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 기능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유료비를 세팅하는 방법, 각 메뉴별로. 세팅 하는 방법 이거는 직접 들어가셔서 설치하신 다음에 원하는 기능을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 어플을 사용을 하시려면 어, 스마트폰에 어플만 설치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차량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ELM327 이라는 OBD 장비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시보드죠. 핸들 왼쪽, 좌측, 하단에 보통은 자리하기 마련인데, 저는 이렇게 지금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일 텐데, 네, 이렇게 돼 있는 자,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e l m 3 2치리라는이 제품인데요. 이것을 음 방금 그 차량에 꽂으셔야지만 스마트폰에서 차량 정보를 이 제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화면에 보셨듯이 어, 블루투스 모양이 있죠? 어, 무선으로 차량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수신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쓰는 건데 동작 방식은 블루투스입니다. 아, 물론 와이파이 방식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아, ELM327 모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 3불이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국산 제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국내에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가격이 아, 한국에서 사면 한 7천원에서 만원 사이였던 것 같고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료배송으로 알레에서 3,00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만 어 이렇게 스마트폰이랑 연동을 해서 어 차량의 그 정보를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플만 있다고 해서 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차량에 연결해서 블루투스를 잡아야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음, 이제 신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 동작 상태나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시동 걸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장착을 하고요 아무래도 블루투스를 껐다 뺐다가 다시 꽂은 거기 때문에 어플도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줘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을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인포카라고 나오고 네대시보다 자동으로 실행이 됐죠 어, 화면에 보시, 보시는 것처럼 아까랑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RPM이 올라가고 있고 배터리 전압이 변동됐습니다 시동이 걸리면 자동차는 배터리를 충전하기 때문에 전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14.3V로 충전하고 있고 현재 RPM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페이지 시동 걸었으니까 다음 페이지도 넘어가 볼게요. 네 아까는 어 연료 시스템 상태가 오프로 되어있었는데 온으로 됐고 어 지금 사용료비가 24원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리터당 시간당 1.3L를 어, 사용하는 양의 연료를 쓰고 있다고 나와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운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간 연비랑 연비는 지금 체크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동작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RPM을 아까는 그래프로 봤다면 이제 여기서는 숫자로도 볼수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한, 거의 정확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이제 인포카에 대한 어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이 어플을 쓰게 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었냐면 어, 연비운전을 하는 습관이 몸에 젖어들었어요 주행기록을 보면 어, OBD가 연결되니까 새로운 정보가 지금 올라왔죠 지금 1시 4 6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오늘 새벽에 들어왔던 13.6km 그,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어, 총연비 164km를 주행했을 때 총연비 1 4 7 7로좀 떨어졌네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lpg 가 14.7 리터당 14.7 k 로가 나온다는 것은 어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이 어플을 통해서 연비운전을 하게 됐고 어 여러분들에게도 어, 강추 드릴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OBD 제품 구매 링크나 어플리케이션 설치 링크를 제 설명란이나 댓글을 통해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구매를 하시거나 어플을 설치하셔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안 쓰는 스마트폰을 저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사용하고 계시는 전화를 쓰고 계시는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설치해서 써보셔서 저처럼 연비운전 그리고 차량관리에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